이런 곳에 꼭 근거가 있던데 어? 지금은 아침 7시고제 생애 처음 미용사인데 청소 알바 한번 해보러 갑니다 친구가 일하는데 백수라서 돈이라도 좀 벌자 해가지고 친구가 추천해줘서 한 이틀 동안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야 아침에 보니까 기가 막히고만 잠자면 몰랐을 것들 가지주 그냥 이거 알바하러 왔는데 돈부터 쓰고 있네 아, 어, 추가! 한국에 있는 바핌이니까 아침부터 김밥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아. 안녕 친구들.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김밥 내줘주세요. 네! 아침은 먹어야지 한국인 밥주는 게. 아침에 밥을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진짜 예 억지로 먹이고 갑니다. 멱서까지 끌어서. 지금 여기는 약간 어, 중국 같대요. 중국 몽골. 와 기가 막히는 산이. 아침 안 먹는다더니 지금 김밥 두줄째예요 이제 <웃음> 막상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웃음> 일반 장갑 껴도 되고 고무장갑 껴도 되고 어, 2층도 있는데 여기 반대편 2층 끝나고 여기 혼자서 여기 있는 먼지들 다 닦으려고 왔습니다 여기 먼지가 엄청 많아 다행히 여기 막혀있어가지고 청소할 때 별로 없어 우선 먼지 없애려서 무작정 닦기 시작했다. 물 묻은 걸레로 하니 먼지가 없애지고 깨끗한 느낌이 들었다. 그게 나의 착각이었다. 같이 일하러 오신 아저씨가 손으로 만져보시더니 꺼끌꺼끌하다며 뭐라고 하셨다. 나무로 된 부분은 젖은 걸레 사용 후 마른 걸레로 닦아야 한다고. 그래야 먼지도 없어지고 꺼끌꺼끌한 부분도 사라진다고. 화가 났다. 그럴거면 혼자 보내지 말든가 그것도 아니면 걸레 하나 더 주면서 마른걸레로 마무리를 하라고 하든가 억울했지만 가슴속에 묻어두고 그냥 묵묵히일 하려는다 그것도 모르고 깨끗이 한다고 구석구석 젖은걸레로 틈 사이사이를 닦았는데 결국 일을 두번 한 꼴이 됐다 집에서도 청소는 안해봤는데 여기 청소하고 막상 돈 받으면서 일하니까,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든 일은 아닌데, 약간 미용실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 저희 처음부터 그냥 빗자루질 배우잖아요. 약간, 눈치 보면서 빗자루질 하는. 빗자루질만 해도 엄청 힘들거든. 왜냐면 처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빗자루질 하는 것도 눈치 되게 보이고 힘들고 막 그랬던 약간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하고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안 힘들어도 내면으로 약간 감정적으로 조금 힘든 깔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후추 있으면 후추 좀 주세요. 이런 곳에 꼭 근거가 있던데. 어 팬만 어, 있네. 없네요. 이거랑 앉아 친해지고 탁구 도 해야 되네. 네. 아청사 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이게 사진만 찍 찡그리는 아. 거 거랑... 아. 아, 그냥 쓰시면. 아네네 네. 했습니다. 아 끝났나요? 네 끝났고요. <웃음> 진짜 무시 못할 직업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할게 엄청 많아요. <웃음> 구석구석, 구석구석 해야 돼. 아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거 청소해가지고 돈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두 집, 2층 집에 이렇게 청소도 다, 꼼꼼하게 이렇게 다 해주고 청소까지 이렇게 다 해주고 쓰레기도 다 버려주면 보는 어, 돈이 안 맞지 않을 거 같아. 이것도 진짜 무시 못할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MG 애들 보면은 청소하는 거나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저만 봐요. 저만 봐도 청소하는 거 엄청 안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안장맞춤 제가 봤을 때 미래에는 청소를 더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런 게더 수요와 공급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더 비싸질 거고 가격 경쟁. 약간 아,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좀더 프로페셔널해질 거고 좀더 좋은 장비와 좀더 좋은 걸레를 가지고 청소할 수 있겠죠 이게 운동 돼 생각보다 그리고 깔끔해지는 거 보면은 약간 뭔가 성실감도 들고 뭔가 이렇게 끝내고 집에 가면은 청소 안할것 같다 깨끗해졌나별 보여 지금 정말 아니야 달도 있어 달도 12시간 이랬네 12시간 이 12시간 이랬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먼지 많이 마셨으니까 이런거 먹어줘야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니가 뭘 알아 이제 하루 지었는데 먼지를 뭘 많이 먹어 아까 겁나 많이 마셨다 아우 아우 아우